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희선 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8일 밤 이에요 오늘은 건축물대장이 우리가 재개발조합은 입주권이나 어떤 이런 투자 관점에서 건축물대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활용되는 뭐 소소한 부분들이 있다면 크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몇 가지라도 알아두면 조금 요긴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건축물 대장으로 챙겨보는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봐 드릴까 합니다. 어 먼저 조롱 소장은요. 거제 이 구역에서 3월 13일 날 이제 대연 3구역 앞으로 옮겨 왔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1월 31일 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옮겨 올려고 건물주랑 이제 저 그제 2구역 앞에 있던 초롱부동산에 새로 들어오실 그 소장님과 건물주와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를 쓰게 되면서 건축물대장을 열람을 했었죠 그제 이구역에 초롱부동산이 있던 그 상신빌딩 그 건물을 어 제가 그 자리 들어갈 때는 어~ 전혀 건물의 위법이라든지 이런 게 적혀있는 게 없었고 어~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그냥 그대로 하던 부동산을 인수받아가 들어갔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제걸 뭐 일부러 열람하고 그럴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중개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뭐 그러다가 뭐~ 내 것도 뭐~ 부동산 냈는데 이대로 넘기면 되지 똑같은 동종 업종이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생각하고 모든 걸다 정리하고, 그때 남구청에 이제 등록, 그 이전 등록 접수를 다 해놔놓고,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건물주와 이제 새로 들어오실 소장님과 서는 자리를 만들었었는데, 어,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위반 건축물이라고 딱 찍혀요. 여기 이 자리에. 노랗게 색깔이. 어, 그게 찍혀있다 하면 그 건물은 한마디로 그냥 바보 건물이 되는 거예요. 바보 건물이 돼가지고 허가나 등록 업종은 아무것도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 판매시설 이죠 그런 것만 하는 업종은 그게 가능한데 부동산업은 이게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등록 업종이거든요. 그게 들어오시는 분이 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었던 거예요. 저희 사무실 뒤쪽에 이제 이렇게 주방으로 조금 가건물을 달아낸 게 있었어요. 제 쪽뿐만 아니고, 2층에 뭐 병원 건물에도 그랬고, 옆에 사무실도 그랬고, 전체 5층 건물이 통째로 두세 군데 이제 적혀 있던 그 위반 건축물 때문에, 그 모든 5층까지 건물 통째로의 위반을 하나도 없이 싹다 없애고, 한마디로 요 위반이라는 이 노란 딱지를 딱 떼야지만이 초롱부동산이 이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었었던 거예요, 그때. 정말 기가 찼겠죠. <웃음> 두 달간 달세 양쪽으로 주면서 결론적으로는 다 처리하고 옮겨왔습니다. 돈으로 다 떼었죠, 뭐. <웃음> 그렇게 하고 이제 왔는데, 그것처럼 건축물 대장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할 그런 일이 있을 때 영향을 미칩니다 건축물대장 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열람을 해 보시면 여기에 먼저 연면적 이라는 게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 그럼 이 건축물대장을 재개발 입주권에 연관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할 때는 어떤 것에 이런게 좀 많이 쓰이느냐 하면요 오늘 그걸 제가 짚어 드리려고 사실은 이걸 펼쳤는데 어, 여기 보시면, 연면적이 나와 있어요. 여기 연면적이.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용도칸에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요 단독주택 전체의 연면적 합이, 어,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입주권의 원 플러스 원 타입을 신청할 때, 어, 요 매물은, 어, 번지가 이제, 요 해당 요번지의 양정 1구역에 있는 번지인데요. 어, 요 매물은 뭘 신청했냐면, 100 플러스 46을 신청한거예요100 플러스 46 그러면 여기 단독 주택으로 적혀있는 건축물 대장상에 요 연면적의 합계액이 분양평형 신청에 하고자 하는 그 원하는 평형 있죠 그 합계액보다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는 요 연면적이 크면 원 플러스 1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149.65 빼기 46을 하면 103.65 가 남죠 그러니 요거는 100 플러스 46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요렇게도 신청이 가능하고 요 물건은 아니면 84 플러스 59 신청해도 가능했겠죠 요렇게 두개 더하면 143 이기 때문에 요렇게도 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혹시 만약에 뭐 건물이 3층 짜리 인데 1층에는 그냥 걸린시설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 뭐한 70이나 있다라고 합시다 그 이런 경우에는 근린시설로 분류된 소매 뭐 사무실 이런 식으로 그 근린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 층은 합산이 안 됩니다 그거 다 빼시고 주구용으로 사용하는 거 합계액이 신청하고자 하는 병형 두개 합한 것보다 크면 이게 이제 조합에서 허용을 해줄 경우에 원 플러스 원 신청을 이게 신청이 가능한데, 물론 작은 거는 분양 병형 중에 가장 작은 평형을 이제 넣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요 타입은 46 타입을 신청을 하셨던 거였어요. 요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마무리를 해가 받으셨죠 이거는 그다음에 또요 건축물을 가지고 이제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어~ 요렇게 건축물 이렇게 샀어요 요 물건을 이건 실제로 제가 산 물건입니다 요, 요 물건이 요렇게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건물이 철거가 되죠 철거가 돼버리면 이 건축물 대장도 멸실이 되고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고 나면 만약에 나중에 그 해당 구역에 이렇게 조합은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인데 건축물 대장이 멸실이 다 됐습니다. 멸실 다 되고, 이제 전부 전 세대가 철거가 다 되고, 일반 분양을 할 경우에, 그 구역 안에. 그럴 때 건축물 대장이 멸실되어 있으면, 어, 요거는 그동안은, 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그 쪽에서 이렇게 허용할 때에 건물이 아니었어요. 어, 그래서 주택수에게 빠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반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어 최근에 산거 있죠 2018년 12월 10일 이후죠 연도가 요 이후에 매수한 입주권과 그 분양권은 주택수에 지금은 이제 포함이 되죠 들어갑니다 요 이후에 매수한 그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연도가 헷갈리는데 2018년 맞죠 2019년 12월 10일이 아니고 돌아서면 헷갈립니다 <웃음>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 건축물 대장만 멸실이 되면 청약할 때 주택 수에서 빠졌었어요. 그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뭐 거제 2구역이나 어뭐 아니면 뭐 대연 3구역이나 어 이런 쪽에 옛날에 이제 매수하셨던 어 그런 아니면 양정 1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요 이전부터 매수를 하셨던 분이 그동안 은 건축물대장이 있었지만 어, 나중에 이주기간이 끝나면 멸실이 될 거잖아요 그죠 매수한 시점이 요 시점보다 이전이면 이거는 건축물대장만 멸실되면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요 조합은 입주권 하나만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 주택수에 카운트 안되고 청약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그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계시는데 그 오피스텔은 어 잠시만요. 어떻게 되었냐면 이게 아까처럼 뭐 주택이나 이런 거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그는 분류가 되죠. 업무용으로. 주용도 이런 거에 뭐 단독주택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용도자리에 그냥 업무시설 이런 거로 분류가 되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신데 만약에 어, 대지권 지분이 굉장히 조그만 걸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죠 업무시설, 업무시설. 주택이 아닌 그냥 토지도 예를 들어 그대지권 지분이 60제곱미터도 안 되고 만약에 상업지역이라면 150제곱미터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건물은 오피스텔로서 업무시설이다 이러면 조합은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오피스텔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집이니까 뭐 원룸이 오피스텔이나 똑같겠지. 하나 샀으니까 감정가 작은 거 하나 샀어. 나중에 분양권 하나 받아야지 안 나옵니다. 오피스텔 잘못 그 업무시설돼 있는 거 사시면요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거좀 챙겨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어, 취득세가 음, 취득세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 이거 저거 조합은 입주권은 202017년 1월 2일부터일 거예요 아마 어, 요 이후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벽 기둥 지붕이 살아 있고 그 다음에 요 건축물 대장이 살아 있고 건축 그러니까 건물 등기부등본 있죠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러니까 건물 등기부등본이 살아 있고 건축물대장이 살아 있고 그리고 사람은 살지 않아도 단전단수 처리를 이미 다 했더라도 그건물의 벽, 기둥, 지붕이 남아있으면 취득세가 3주택자까지는 취득세가 1.85제곱미터까지는 1.1이에요. 85가 넘으면 농특세를 보태서 3.16, 아니 한 1.3%가 될 거고요. 농특세가 붙어가지고 요렇게 되거든요. 창문 다 뜯고 뭐 샷이 다 뜯어가고 이래도 상관없어요. 벽기둥 지붕이 있고 일단 건축물 대장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공가 처리가 다 되고 단전 단수 다 됐어도 그리고 건물 등기부 등본이 살아 있고 그렇게 하면 취득세를 허가 주택 기준으로 이제 봐주는 그게 남아 있죠. 요런 게 건축물 대장이 미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아까 제가 왜그그제이 구역에 뭐가 아니 위법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허가 등록 업종이 등록이 안 돼서 애를 먹었다 라고 했잖아요 그때 만약에 가건물이 있었다면 그 가건물 달아낸 불법 그 건물은 어디에 적혀 있냐면이 자리에 적힙니다 이 자리에 여기에 막 적혀 있어요 뭐 3제곱미터에 걸친 뭐 가건물 뭐 2층에 뭐 6.9제곱미터에 걸친 뭐 판넬 뭐 무슨 조뭐 건물 이런 이런게 적혀 있어요 이게 이제 사진 찍어 가지고 다 넣으면 얘가 싹 없어져야지만이 건물 전체 위법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런거 이제 좀 챙겨보셔야 되고 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그 정도가 다네요 <웃음> 뭐 많은거 뭐 많은 알려드릴했는데 많은거 알려드릴거리가 없네요 <웃음>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대장 안에 보면 아까처럼 요 사용성인일 요게 이제 건물이 몇년 됐는가 보려면 요걸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소유자가 만약에 한 사람 단독이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 소유자 현황이 여기 하나 더 붙어요 건축물대장에 이렇게 얼얼 이래 가지고 하나 더 붙습니다 한 사람인 것 같으면 이것까지는 굳이 안 나오거든요 어, 그 다음에 또 이게 한번 보면 건축물대장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까처럼 주용도 이렇게 확인할 수있고요 주용도 확인할 수 있고 어, 주소 도로명 주소하고 집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 이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너무 리얼하게 공개가 돼서 가려놨는데요. 어, 소유자 상황 여기 다 나와 있고 아까처럼 단독주택인지 걸린인지 그 건물의 어떤 종류 그 다음에 건물의 면적 연면적은 아까처럼 전체 건물의 주택용 연면적이 얼마인가 이런 한번 챙겨보면 굉장히 도움 되겠죠.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게다 적혀 있습니다. 당연히 주소도 적혀 있고요. 어, 이런 걸뭐 이렇게 호, 열람을 해볼 수 있는데 재개발 지역에 이렇게 매물을 사실 때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한번 열람을 해보세요. 열람을 하시면 이게 일단은 허가 건물인지 무허가 건물인지 무허가인 경우에도 취득세는 4.6%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무허가인 거는 우리가 또 이걸 뭘로 이제 이렇게 어 구별을 하느냐 하면, 아까 앞에 그 면적 있죠? 요거는 연면적이 아이고, 연면적이 아까 149.65였지 않습니까? 그죠? 149.65 요연면적을 그, 우리 단독주택 그 가격 있죠? 단독주택 그 공시가격, 그 가격을 이렇게 열람을 해보면, 그것도 잠깐 한번 해볼까요? 아, 알겠습니다. 그거 열람해보면, 거기에 보면 전체 면적과, 그 다음에, 어, 이렇게 그 산정 면적, 이래가 재산세 부과할 때 구청에서 자료로 삼는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 전체 면적하고, 어, 요옆 면적하고, 거기 나와 있는 산정 면적하고, 다 똑같아야지만이, 이게 무허가가 없는 거예요 어, 그리고 여기 있는 만큼 요 면적 그대로가 그 건물 등기부등본에 올라가 있어야 되고 어, 그걸 기본적으로 한번 먼저 확인을 하시고 재개발 사실 때 산정과 그 전체 면적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아 이거는 무허가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러고 취득세를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 그런 부분들만 좀 챙겨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건축물 대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걸러집니다 한번 정리해드리면 아까 오피스텔,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재개발 그 구역의 조합은그 입주권 조합원 자격이 주거용 건물을 가있어야 되겠죠. 주택, 주택을 가있던지 무허가 주택이면 부산 같은 경우는 89년 3월 29일 이전에 무허가 그 항공사진에 건물이 이렇게 증명이 되게 실려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거용으로 및그 89년 3월 29일 이전에 뭐가 어, 여야하고 엔더 및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세를낸 영수증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좀 챙겨가 어, 내셔야 되는데 뭐가 건물은 단 1제곱미터든 2제곱미터든 금방처럼 그렇게 증명이 되면 주택이기 때문에 나와요. 그쵸? 나옵니다 근데 아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업무용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주택으로 분류가 안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안나오는 겁니다 그런거 챙겨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두번째가 이제 토지가 아까 어, 과소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부산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지 라든지 이런거는 60제곱미터 이상이거든요 이제 지역이 그뭐 지역이 그뭐 일주거 지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 상업 지역이나 이런데는 물론 150이나 뭐 이런 게 있지만 어 그러니까 토지는 일정 면적 거의 이상이 되든지 그게 아니면 오피스텔을 만약 갖고 계시다 그러면 그 오피스텔의 매매 가액이 그 구역 안에 분양하는 가장 작은 평형의 그 분양가보다 감정 평가액이 더 커든지 더 커든지 그세개 중에 하나는 돼야지 만이 그게 자격이 되거든요 근데 덩치가 작은 게 보통 뭐 지방의 오피스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런 분양 자격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 보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건축물 대장만으로도 굉장히 이런게 많은 걸 살필 수 있습니다 허가나 등록 업종을 중개할 때는 어 위반 건축물이 찍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저처럼, 초롱소장처럼 내가 들어갈 때 위반이 없었다 해서 늘 위반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항공사진으로 요즘은 이렇게 촬영을 해서 한 번씩 소방정검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늘 계약서 쓰기 전에는 건물대장, 토지대장,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그 다음에 건물, 토지 등기부 등본, 요런 뭐 공부 정도는 기본적으로 열람을 하시고 이렇게 중계를 하고 해야 사질이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어느새 밤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밤 되시고요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